안녕하세요. 동영환용 김예리 원장입니다. 어, 저희가 자반증과 혈관염 질환에 집중해온 게 어느덧 10년을 넘겼는데요. 와, 저희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이 질환에 대해 연구해온 게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역시나 자반증 치료제 특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특허가 뭐냐, 또 치료하는데 왜 특허가 있어야 하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가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총세가지 종류인데요. 대표적인 자반증과 혈관염 질환은 모두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먼저 알레르기성 자반증 특허를 획득했었는데요. 페노우쉘라인 자반증, 또 HS 자반증, 알레르기 자반증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입니다. 에게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에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아자반증이기도 하죠. 저희가 가장 많이 봐온 질환입니다. 두 번째로는 청피반성 혈관염 특허를 획득했었는데요. 청피반성 혈관염은 망상청피반이라고도 부릅니다. 피부에 얼룩덜룩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괴사가 생기기도 하는 질환입니다. 이 질환이 생기면 어, 너무 아파서 다리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예요. 라고 하실 정도로 어, 고통이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질환인데요.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낸 다음 또 다른 발가락에 재발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저희 병원으 내원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. 그러나 이렇게 고생하셨던 게 무색할 만큼 저희 약으로 굉장히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. 가장 최근에 획득한 건 색소성 자반증 치료제였는데요. 색소성 자반증은 바늘로 찍힌 것 같이 자잘자잘한 반점이 많이 올라오는 게 특징인 질환이에요. 어, 오래 방치하실수록 색소침착이 많이 남고 이게 영구적으로 평생 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악수할 때 사람들이 쳐다봐서 좀 신경이 쓰여요. 반바지를 못 입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역시 저희 약으로 잘 호전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저희가 처음 특허를 출원한 게 2015년도인데요. 그때가 자반증 혈관염 진료를 시작하고 또 연구를 시작한 지 5년차 되던 해였습니다. 이 질환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입상 케이스도 쌓아가고 치료 효과도 계속 발전 아 이제는 자반증 치료제로서 내보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확신이 들 때쯤 저희가 출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치료하는데 왜 특허가 있어야 되냐 어, 특허와 국내 논문 또 국제 SCI급 논문에서 저희 약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건 쉽게 얘기하자면 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. 자반증과 혈관염이 약간은 희귀병에 가까운 질환인데요. 그럼에도 2000케이스가 훌쩍 넘는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고 실제로 잘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있게 특허나 논문으로 저희 약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동경환의원의 자로탕이라는 약이 자반증과 혈관염에 유의미하다는 의미에서 국제전월관, 특허로서 저희 약이 실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저희 특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. 좀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? 한 우물만 파는 게 약간 특이인 저희 동경한 의원이 선택한 자반증과 혈관염에 대해 앞으로도 더 우수한 치료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